네 오늘 강의는 코드를 잡고 그 코드의 스케일 음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뭐 3도를 찾고 4도를 찾고 5도를 찾고 7도를 찾는 걸 했는데 오늘은 어 코드를 잡고 다른 음들도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이 연습이 중요한 것은 나중에 여러가지 텐션 코드를 여러분이 그 코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코드를 무조건 다손 모양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음정을 찾아서 여러분이 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 저 같은 경우에도 코드를 외우지만 까먹기도 합니다.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음정을 다시 계산해서 찾아서 예를 들어서 뭐6 코드라든지 플랫 나인 이라든지 그런 음들을 찾아서 어, 눌러주면서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은 C코드 C스케일 C코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어, 조심할 것은 우리가 C코드라고 생각하면 C코드라고 할 때에 아 이건 C키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C코드는 물론 네, C키의 첫번째 코드죠. 토니 코드. C 키의 어, 원 화성입니다. 하지만 이 C 코드는 어, C 키에 C 키 말고도 F 키에도 나옵니다. 네. F 키에도 나오죠. F F에서는 FG 마이너 A 마이너 B 플랫, C 이렇게 다섯 번째 5 코드. 즉 F에서는 도미넌트 코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어디 나올까요? 네. G 키에도 C 코드가 나옵니다. G 키도 다이어토닉 코드가 G A 마이너 B 마이너 C 이렇게 네 번째에 그러니까 4 코드로 즉 서브도미넌트로 C 코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C를 C 코드를 연주할 때 그냥 코드를 칠 때는 당연히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C 코드를 펼칠 때 아르페지오를 한다든지 C 코드에서 솔로를 할 때는 어 이게 C 키에 있는 C 코드인지 아니면 F 키에서 나온 F 키의 다섯 번째 코드인 C 코드인지 아니면 G 키의 네 번째 코드인 C 키인지에 따라서 이 펼치는 의미, 스케일 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조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 스케일을 여러분이 아이는 무슨 일렉기타나 솔로 하는 사람만 필요한 거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코드를 치, 잡을 때도 치시면서도 어, 여러분이 인도자나 어쿠스틱 기타리스트로서도 간단한 솔로를 할수 있도록 또는 멜로디에 많은 음을 펼칠 수 있도록 아르페지오를할수 있도록 연습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음정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C 코드를 잡아보시면 이렇게 되죠. 이게 근음이죠. 1도. 그렇다면 2도는 여기 있겠죠. 네. 근음으로부터 두 프렛이 올라간, 온음이 올라간 2 코드, 그러니까 2음이 여기 있습니다. 네. 1도, 2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여기 있는 2 음은 C2 코드를 만들 때는 지금은 사용을 못 합니다. 왜냐 그 음하고 같은 줄에 있기 때문에 여기 2를 잡아버리면 그 음을 못 잡게 되죠. 네, 그냥 그래서 여기 있는 2는 지금은 못 쓰고요. 그 아래 개방연에 이 4번 줄 개방연이 라가 되죠. 레가 되죠. 네, 이게 바로 2도 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도, 2도. 예. 이것은 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2음을 필요로 할 때는 여기 잡았던 손가락을 떼서 레를 만들어 버리면 그러니까 이도를 만들어 보면 순간적으로 C2코드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C코드인데 여기를 개방해 버리면 은 2도음이 생기면서 이렇게 됩니다. 예, 물론 원칙이 있는데 2음을 넣을 때는 저음, 근음 1도와 너무 가깝게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음부에서는 음이 배음이 많아서 이렇게 약간은 지저분하게 들리기 때문에 음, 옥타브를 높여서 여기 높은 레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것이 더 깨끗하게 어울리죠? 네, 어쨌거나 2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도는 여기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3도 여기가 3도입니다. 미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3도 바로 옆에 반음이 올라간 음이 4도음이 파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도는 사도로부터 두 계단 올라간 여기 오, 여기가 5도가 되겠죠. 예. 그데 이렇게 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5도음을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 코드 폼에서는 여기는 오도를 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는 오도가 있죠. 이 개방현 3번 줄 개방현이 바로 5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도. 2도, 3도, 그 다음에 3도 옆에 4, 4도, 그 다음에 5도. 자, 그 다음에 코드를 잡았을 때이 3도 아래음이 6도가 됩니다. 3도 아래음이 6도가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치면 은 C6코드가 되겠죠? C6코드. 예, 3도음을 안 치고, 여기를 뮤트하고, 3번 줄, 여기, 라를 치면, 이게 6음이 됩니다. 6도음. 예. 묘한 느낌의 6코드가 나오죠. 그래서 두 개가 올라가면 장칠도 메이저 세븐음이 됩니다. 예. 근데 역시 손가락을 여기로 잡기가 C를 표현하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C 메이저 세븐의 경우에는 여기 개방연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2번 줄 개방연, 그래서 C 메이저 세븐은 이번 줄 개방해서 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C가 저절로 들어가면서 메이저 세븐 코드가 됩니다. C 메이저 세븐. 만약에 나는 여기 음. 요, 요, 요기 나오는 C를 메이저 세븐을 쓰고 싶다 그렇다면은 이 코드 폼에서는 안 되죠 손이. 그래서 코드 폼을 근음 3도 그리고 7도, 이런식으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기타 코드에는 어떤 원칙이 있는데요. 코드를 잡을 때 원래 위로부터 저음줄로부터 고음줄로 갈수록 당연히 음이 음이 뭐 3도라든지 4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안정감이 있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잡아 버리면은 4번 줄 시와 3번 줄에 있는 이 시와 2번 줄에 있는 이 개방연 시가 음이 완전히 똑같은 동일한 음이 됩니다 음이 겹쳐 버리죠 원래 이런건 금기 입니다 연주할 때 기타 기타를 칠때 같은 음이 연속으로 들리지 않게 원래 잡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어, 오픈 코드라고 해서 개방현을 좀 많이 쓰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C 메이저 7을 우리가 C 코드에서 2번 줄개방시켜서 C를 그러니까 장칠도 메이저 7을 넣어서 이렇게 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에 안쪽에 있는 이사 4프레 3번 줄에 있는 C를 치기 위해서 코드폼을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꿔주고요. 1도, 3도, 장치 도 그리고 2번줄, 1번줄은 다 개방연입니다. 이것도 C 메이저 7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근데 원래 스케일 음은 아닌데 6와 메이저 7 사이에 음이 또 하나 있죠. 바로 단칠도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6음과 음과 6음과 단칠도음은 반음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단칠도음은 C스케일, 그러니까 C키의 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플랫이 붙은 C이기 때문에 플래시 원래 C키에는 없죠. 조표에. 그런데 여기 C7, 그러니까 단칠도음은 반음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플랫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안 쓰이지만 어, 나중에 배우게 될 세컨드리 도미넌트 때 많이 쓰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C7은 아까는 메이저 7은 여기서 손이 이렇게 어려웠지만 C7은 바로 근음 밑에 밑에 근음 바로 밑에 4도가 있고 4도 바로 밑에는 스케일을 벗어난 음인 단칠도 음인 C 플랫이 있습니다. 그래서 C C7은 여기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3번 줄3 플랫. 그럼 C7 코드가 되겠습니다. 네, c 7그 그러니까 원래 스케일을 벗어난 음이지만 C 키를 벗어난는 음이지만 중요한 음이기 때문에 따로 배웠습니다. 자, 6음 단칠도음 그러니까 플랫 7음 그다음에 메이 그 옆이 메이저 7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근음으로부터 옥타브 떨어진 음이 여기 있습니다. 예,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자, 5번 줄 근음이 있을 때 2번 줄첫 여기 2번 줄에 1프레시 근음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근음입니다. 옥타브가 높은 근음이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낮은 음역에서 레, 투음을 사용했었는데, 이 근음 옆에 이렇게 근음으로부터 온음이 올라간 이 부분이 레가 나오게 되겠죠. 높은 레. 그래서 우리는 C2 코드를 잡을 때, 아까처럼 4번줄을 개방해서 레를 만드는 것보다 여기서 새끼손가락으로 레를 눌러서 높은 레를 넣어주는 것이 더 아름다운, 그 다음에 배음도 깔끔한 C2 코드가 되겠습니다. 근데 손 모양이 지금 C에서 새끼손가락 여기를 더한 거죠. 자,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아까 c 7 여기 였습니다. 3번 줄을 누른 거고요. 그 3번 줄 그러니까 C7 코드를 잡았던 그이 위치 바로 아래가 레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가 단칠도와 여기는 옥타브가 높은 2. 원래 옥타브가 높은 2를 나인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코드는 c AD9 이라고도 합니다. C2. 요즘은 C2, C a 드2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원래 화성학적으로는 1, 4, 모드 사이에 다른 의미 껴들 수가 없어요. 원래 원칙은 그래서 2도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옥타브를 높여서 9도로 만들어서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C AD9 이라고 합니다. 그냥 C9 은 따로 있고요 C AD9 코드 자, 근데 이 손가락은 필요가 없죠. 여기에 레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손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자, C코드 시트코드 C코드 시트코드 네, 예. 예. 2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줄 개방에는 뭐가 되죠? 다시 3도음이 됩니다 근데 네, 높은 3도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도음에서 반음을 올리면 파 파가 뭐죠 네 sus4 4도음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sus4 4도음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죠? C, 우리가 c sus4를 만약에 서스포라는 코드를 만든다 그럴 때 c 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여기 있는 서을이용할 수도 있죠 예, 예. 이렇게 여기 이렇게 고이 손가락은 이요가 없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을안이면이게 c 서이게 해서, 이렇게 해니 1도, 4도, 5도, 1도. 이렇게 4줄만 네 치면 c s u 스포가 됩니다. 근데 1번 줄을, 1번 줄에 미가 들리면 안 되거든요. 3도음이. 그럴 때, 어, 1번 줄을 자꾸 건들게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 줄을 다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1도, 여기가 4도거든요. 4도를 한번더 고음에서 잡아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1도 4도 누르고 여기에서도 1도 4도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줄은 다 개방연입니다 그러면 이게 C서스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4도고 여기가 4도입니다 예. 자, C서스포 됐죠 자, 4도 그래서 5음이 또 올라가면 여기가 소리 되죠. 소는 5도음이죠. 예. 5도음도 우리가 지난 강의 때 배웠지만 보이싱 할때 이게 c 코드인데여기 5도음을 옥타브에서 넣어 주면은 좀더 선명한 5도음은 좀 강하게 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냥 3도음 미를칠 때보다 3도음 좀 부드러운 효과가 있고요. 5도음을 넣어주면 강한 C코드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근음 근음 2도음 그래서 C2를 이렇게 잡기도 하고 3도음 그 다음에 4도음은 서스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5도음은 여기 3번줄 개방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 3번 3도를 잡았던 손가락을 아래 내려서 6도를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게 C6 코드입니다. C6. 지금 틱 하고 소리 나는 들리세요? 예. 이거는 여기 4번 줄 여기 3도를 잡았던 손가락을 떼기 때문에. 뮤트를 해준 것입니다. 그음 아래를 여기 그음 아래 소리가 안 나게 하고 이건 6도구요. 그음그 다음에 저 1저 3도음이 되겠습니다. C6 코드 자, 그 다음에 6 바로 옆에 7 단칠도가 있다 그랬죠? 플랫7 그래서 이렇게 잡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븐 단칠도 옆에 메이저 세븐 있다 그랬죠 메이저 세븐 그래서 이거를 손모양을 c 를 이렇게 바꾸고 여기에 메이저 세븐 누른다 그랬죠 이게 c 메이저 세븐의 오픈 코드 입니다 그리고 c 메이저 세븐은 이렇게 c 코드의 잡은 상태에서 이번 줄을 개방해도 C가 나온다 그랬죠? 메이저 세븐이. 이것도 C 메이저 세븐입니다. 이게 더 쉽죠? 그 다음에 C2는 여기 높은데, 원래는 구도음 여기 C2. 이렇게 잡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C add 9입니다. 원래는 C2. 그 다음에 1번 줄은 3도기 때문에 1번 줄에 8을 넣어주면 서스 s 4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있는 파랑 같이 눌러서 이렇게 여기는 도화팔 다 누르고 C 서스포가 되겠습니다. C 서스포. 자, C 서스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C 코드 이 서스포음에서 온음이 올라가면 오도음이 나옵니다. 이 오도음은 코드를 좀더 선명하게 해줄 때 씁니다. 옥타브 도음은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C코드를 치시면서 아, 2도가 어디 나오고 6도가 어디 있고 단칠도가 어디 있고 메이저 세븐이 어디 있고 서스포가 어디에 있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코드 폼을 까먹어도 치다가 얼른 서스포을 누를 수도 있고 또 솔로 할 때도 어떤 6도와 7도를 이렇게 이용해서 솔로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